다음 주 인기가요. 디노가 또일나지않았어아맞아맞 아우 아 아우 어, 아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 일어나고 같이 가서 네. 제가 이제 민경을 끝까지 해주고, 안 입에 치마까지 써는아요 저는 저는 저좋아좋아요해해고저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디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규 형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했듯이 제가 오늘 민규 형 인기가요를 응원하러 을 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많은 걸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규 형의 조금 외로울 수 있는 개인 스케줄을 제가 함께 어, 응원해 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민규 형 네, 예, 어때요? 민규입니다 네? 어때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음, 응원해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사실 생각보다 외롭지 않은 게 스케줄인데 또불구하고이동은희주는기능이 네, 너무너무 좋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어 가서 진 지금 민규 형이 제갈 네. 때부터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한번 캐럿 분들도 만나고 민규 형응원도해주면서 민규 형이 일하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어,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좋은 시간 드릴게요 <웃음>